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멤버십을 만들었는데요 가입해주신 분들이 영상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 한 달에 한번그 회원의 영상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JOX 안녕하세요 강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알리 독학을 3-4개월쯤 하셨네요 피드백 바로 하겠습니다 예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세가 일관되네요 아 이건 옆으로 틀어지네요 아여것도 옆으로 틀어지고 아 이건 안틀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앞전에랑 좀 비슷해요 예두 번째 영상 볼게요 슬로우 모션이군요 어? 이거 안 틀어지는데? 다시 이 영상을 토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착지를 제대로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주행할 일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그두 개를 신경 써서 연습해야 돼요 아이 동작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감지할때 보이는 거요거 초보자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없애야 돼요 발구름 동작이라고 할까요 그걸 없애야 돼요 요거 금방 다시 이거 뭔지 알겠나요? 요거 이 동작 때문에 보드가 흔들거려요 이때 보세요 흔들리죠 흔들흔들 그 다음에 뜁니다 네,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 틀어지는거는 앞발을 높이 들때 무릎을 높이 들면서 골반이 돌아가요 저 골반이 왼발의 골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드도 돌아가요 그리고 척지하고 나면 내리지 말고 최대한 버티세요 이렇게 내리지 말고 자 이 동작을 없애야됩니다 이거 요거요 요거 없애야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야돼요 이걸 이렇게 고르면 앞뒤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요 양옆으로도 흔들려요 자세 잡고 그냥 천천히 앉았다가 바로 뛰세요 천천히 앉았다가 바로 네 그러고 또 두번째는 이렇게 내리는 경우 집중해서 어떻게든 버티세요 딱 하고 최대한 버티고, 가만히 자, 마지막으로 보드가 틀어지는 거 자, 이거는 굽히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레귤러는 왼쪽으로 틀어지는데요 앞발 무릎을 들때 이렇게 들잖아요? 들때 무릎을 높이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발이 돌아가죠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위로 높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돌아간단 말이죠 이게 틀어지면 보드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대로 딱 들려야 돼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사실 피드백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보일 때라도 쪽팔리다 생각하지 말고 스팟으로 나가서 타는게 제일 좋습니다. 스케이터들과 어울리면서 타다보면 스케이터들끼리 서로 친해지면서 초보자라고 상관없어요. 친해지면서 서로에게 노하우와 팁을 어, 알려주고 하면서 실력이 자동으로 늡니다. 그래서 저는 스팟으로 나가는걸 추천드리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강습을 받으시거나, 강습을 받기에도 부담스럽다. 그럼 저한테 멤버십 가입을 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